박사님 어느 구절 암송을몇 자리 볼까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창세기 17장 1절 후반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앞에생하여 완전하라 음흠. 이 말씀을 좀 한번 소리내서 읊조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이게 음. 이제 차에서 읊조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예. 조용한 데서 읊조려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예. 이게 하다보면은 어, 졸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럴 수 있어요. 헤쳤나요?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웃음> 아무 상관 없어요. 네, 사실은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뭔가 생각이 멈추어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은 겁니다. 아 어, 그 자체가? 우리가, 그렇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화가 난일 있으면 3초만 참아도 어, 굉장히 선택을 잘한단 말을 하는데 네네네. 오히려 우리가 하루 내내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려고 뭐 게임에 중독되고 음. 드라마에 중독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멈춘 다음에 후유증이 많지만 그렇죠. 말씀을 읍조리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건 훨씬 좋습니다. <웃음> 여러분, 졸면서 <둘만> 하셔도 됩니다. <웃음> 네. 하다가 또 죽으셔도 괜찮아요. 네. <웃음> 자, 목사님 오늘 너는 내 앞에 생활을 완전하라 이 말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오늘 말씀이 재밌어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행해서 완전해라 행하여 완전해져라 네. 완전이란 말의 이제 성경 전체 의미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선악으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봐라 아하. 선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음. 어둠은 어둠대로 뜻이 있고 빛은 빛대로 뜻이 있다 제자들도 음. 뭐 이게 누구 죄 때문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음. 고난 속에도 노예로 끌려간 속에도 하나님의 선악이 게완전이거든요 네. 선악이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선한 뜻이 있다. 우리도 그걸 믿는다면 무조건 행해야 돼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못 이루었어요. 얼마나 큰 실패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근데 원하는 게 있는데 실패하면 아직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거죠. 어허. 어, 그걸 지금 이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신 이유는 내가 그걸 앞으로 더 좋은 걸. 주식 위한 거니까 네. 그 실패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 네. 예를 들면 해야 될 일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음. 애가 3천 번 정도 넘어져요. 걸음 걷는다는데. 네. 실패를 통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음. 중간에 종종 우리 주변에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음. 같이 갖고. 음. 참 재미있는 게 손발이 있는 사람이 골프 잘 치잖아요. 네. 다 그냥 쳐다봐요. 근데 손발이 없는 사람이 골프 잘 치잖아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웃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돈도 없어, 머리가 안 좋아, 성품이 안 좋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실패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음. 아멘. 그런 가운데 계속 반복하면서 아멘. 성공을 이룰 때는 나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나게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루라도 한 순간도 의미 없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도 음. 꾸고 기대도 하면서 네. 최선을 다해 살아봐라 이게 내 앞에 완전하라는 의미인데 아하. 네, 이게 행하에 완전해져라 음. 고민하지마 제일 실패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하는 거 음. 기대도 안하고 또 해야 될 일에 대한 뭐 의무감도 없는 거왜 기대 안하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하. 왜 의무를 안, 나안 해? 나구지장 안해. 나 아무것도 안해. 왜 안하냐? 나 찬, 찬양인도 안해. 왜? 그 너무 잘못 인도해가지고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음. 손가락질 받거나 내가 부끄럽게 될까 봐.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성장하니까. 네. 그냥 행해라. 음. 그러면 완전한 앞을 아, 향해. 매일매일 즐겁게. 이렇게 하루 자신감을 하루 주는 말씀이었군요. 그러죠. 어. 저희는 이게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봐. <웃음> 완전, <웃음> 좀 나약해서 좀 완전 완벽하게 지켜봐. 이런 어. 느낌처럼 들렸는데. 할수 있어. 더 열심히 해. <웃음> 아브라함 네. 실망하지 마라. 음. 여기도 선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선. 그냥 좀. 열심히 즐겁게. 아직 아들이 없어서 실망하냐? 음. 얼마나 감사하냐? 음. 앞으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음. 아멘. 여전히 이스마엘 때문에 부끄럽냐?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다. 음. 그냥 해. 음. 아멘. 걱정하지 말고 그다 선한 뜻이 있으니까 음. 더 열심히 해봐. 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게 이제 내앞에 생활 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부모들이 모두 그 마음이죠. 자녀들 그 하, 하, 다 공부 잘하게 원합니까? 네. 뭐대도 괜찮아. 열심히. 그래 괜찮아. 열심히 했으면 돼서 피아노 못 치네. 괜찮아. 자기가 재밌게 하네. 괜찮아. 열심히. <웃음>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